무용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 중인 수기,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연재입니다. 그런데 수기의 파트너가 넘어지면서 다치고 마는데요. 어, 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수기가 남자 파트너를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을 알아버린 연재 사람들한테 말안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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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면 안 떨어지겠지 언니 잘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좀 재수 없어요 그래서 싫어? <웃음> 결국 수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디션 신청을 한 연재입니다 이렇게 둘만의 연습이 시작되고 당겨. 크게 봐. 큰 선을 봐야 작은 선도 따라가지. 너나될수 있니? 네? 리프트.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. 아, 할수 있어요. 못할것 같은데. 네가 나 어떻게 들어? 할수 있어요. 좀만 연습하나 숙이의 말해오기가 더 강해지는 연재 하나 둘셋 하면 내가 뛸게 네가 드는거야 하나 둘셋한 번만 더 해요 둘셋 얼마 후 수기의 호출. 언니. 수기의 집에서 한잔 하는 두 사람입니다. 그러다 수기의 귀걸이를 본 연재는 귀 뚫은 거안 아파요? 이거? 예전에 뚫은 거라 이제 안 아파. 가끔 머리카락 걸림이 아픈 정도? 그때는 누가 뚫은 게 너무 예뻐 보여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본 거야. 그리고 옛 애인의 누구야? 이름을 말하는 숙기 김현정. 너랑 진짜 닮았어.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엄청 놀랐잖아. 내가 기틀어줄까? 가까이 와봐 더 가까이 두 사람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발사되네요 다음날 예대인을 회상하는 수기입니다. 갑자기 연재에게 부탁하는 수기. 야, 오늘 너네 집에서 자도 돼? 그리고 오디션 자격이 남녀 듀엣으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뭐야? 전하는 단원들 야, 그 남녀 로 바뀌었대. <웃음> <웃음>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두사람입니다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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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재의 반응에 화가 난 수기는 그냥 나가버리고. 재미다 이런 수기를 언니. 뒤쫓아 나오는 연재. 언니. 언니 왜 그렇게 언니 마음대로해요? 야. 네가 뭘 알아? 아니나 나 봐요 와, 나 봐요 고 있잖아 못라고 뭐 나를 좀 보라고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달라고 호소하는 연재 나 오디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연습곡 나와요. 자격이 사라진 두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오디션을 보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.